안녕하세요 유리일이에요 오늘은 발렌시아가 트렌드 아이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거랑 비슷한 저렴이 버전 요즘 많이 신고 다니시죠? 어글리 슈즈? 그거 예쁜 거, 예쁜 거 추천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빛나 지 바살리아라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이제 영입되고 나서 예쁜 아이템들이 이렇게 쫙 출시가 되면서 엄청 사람들이 많이 입고 다니고 그래서 이제 유명해진 것 같아요 2017년에는 어, 스피드 러너가 대세를 이뤘어요. 닥스 슈즈라고 해서 양말을 신은 것 같은 편안한 착화감을 자랑하는 슈즈라고 해서 이제 그런 슈즈가 계속 계속 나왔었죠. 근데 2018년으로 나오면서 이제 스피드 러너는 쭉 들어간 것 같아요. 요즘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글리 슈즈라고 하는 트리플 S가 나왔죠. 이제 어글리 슈즈라 하면 그거예요. 아빠 신발같이 아빠 등산화같이 투박한 굽 그 엄청 두껍고 못생겨보이는 굽이 있는 신발들 그런 걸 말하는데 보통 좀 발이 커 보이고 또그 뒷굽이라고 해야 되나? 신발 신발 모양이 신발 모양 이렇게 이 있으면은 여기가 앞코고 여기가 뒷굽이라고 해요 그럼 뒷굽이 이렇게 그 각도가 이루어져 있는 이런 각도 45도 각도가 되어 있는 그런 신발을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템 추천을 하자면 어글리 슈즈라고 해서 휠라, 뭐 아디다스, 나이키 뭐 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엄청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사실 예쁜 거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드는 그런 것들은 엄청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신고 다니는 건 이제 휠라에서 나온 어글리슈즈 많이 신고 다니시는 것 같고 8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뭐 휠라 뭐, 뭐 이렇게 막 신고 다니신 것 같은데 제가 추천한 아이템은 딱두 가지. 첫 번째는 엄브로 엄브로에서 나온 어글리슈즈 진짜 추천하고요. 너무 사고 싶어 저는 두 번째 아이템 때문에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필라에서 나온 그것도 정말 예쁘긴 하지만 엄브로 제품이 정말 예쁘고요 엄브로도 예쁘고 그 다음 나이키, 나이키에서 이키 5월 달에 테크노라고 하는 여성용 이제 어글리 슈즈가 출시되는데 이게 진짜 대박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서 찍게 되었습니다 진짜 짱이죠? 위쪽에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